응?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밥을 할았네 어떻게 생각하니? 밥을 묻은 것만 먹으면 어떡해? 야마! 하지마. 야, 밥을 먹으라 그랬더니 밥을 묻은 것만 먹으면 어떡해? 이게 뭐야? 침만 묻혀놨어. 야, 밥을 먹으라고. 사료를 먹으라고 사료를. n o